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이 인사를 벌써 네 번째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강의를 많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클래스 원0 1 덕분에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며 그토록 하고 싶었던 독서를 마음껏 하고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문구점도 오픈하여 좋은 물건을 제작하고 선별하여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번 강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마 평소에 빠르게 쓰면서 예뻐보이는 글씨를 많이들 원하신 것 같습니다. 빠르게 쓰는 것과 예뻐보이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성질이라 이 글씨를 만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. 1년의 고민과 연구 끝에 글씨가 나왔어요. 변수가 많은 글씨인 만큼 한글 상용 2350자를 하나씩 다 써보도록 할거예요그 다음엔 단어, 문장, 긴 문장으로 점점 확장해 나갈 거랍니다. 평소 멍때리며 낙서하기에도 참 좋은 글씨인 만큼 언제든지 써보면놀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번 강의를 끝으로 더 이상 새로운 강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한글 정자체, 흘림체, 필기체, 영어 필기체까지 하면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피드백은 정말 정성을 다해 계속 드릴 생각입니다. 이전 온라인 강의가 없어지지도 않고요. 반신반의하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치를 넘겨서 기분이 좋습니다. 정말 하고 싶었던 강의를 마지막에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제게 많이 하는 질문이 빨리 써도 예쁘게 쓰나요? 인데 이 강의에서 그 대답을 내놓겠습니다. 물론 정자체같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은 나지 않지만 흘려 쓴 와중에도 규칙이 있고 절도가 있어 가독성은 물론 아름다운 느낌까지 줄수 있는 그런 글씨랍니다. 속필체의 딜레마는 처음부터 빠르게 쓸수 없다는 데 있어요. 처음에는 체본을꼭 출력해서 옆에 따라 쓰면서 내가 쓴 글씨와 체본의 글씨를 비교해 차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최대한 닮아가려고 하고요. 처음부터 빨리 쓸수 없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업자료인 체본을 꼭, 꼭 출력해주세요. 길잡이가 없이는 좋은 글씨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. 앞서 말한 점들 가볍게 한번 되새겨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강의인 한글 필기체 설명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